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의 t v 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 강원도 바닷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여행지를 정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는 물이 맑고 깨끗해 가지고 해수욕하기 정말 좋은데 강원도에만 해수욕장이 대략 1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나름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가봐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네요 지금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부터 전통적인 강원도 바닷가 강자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첫 번째는 양양 서피 비치 입니다 양양 서피비치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안길 11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요즘 양양하면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이 서피비치가 아닐까 합니다 마치 동남아에 놀러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서피비치는 원래 군작전지역이라서 출입이 불가능했었는데 40년만에 개방되었습니다 서피비치 주차는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주차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다만 서피비치는 프리패스존하고 서피패스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리패스존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한 곳이지만 서피패스존은 1일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해목존이나 빅벤존, 칠링존, 썬베드 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피패스를 구매하면 코로나 맥주 나 5,000원 상당의 음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서피비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인데요. 해수욕은 불가능 하고 오로지 서핑만 가능한 곳입니다. 이 서피비치 안에는 펍이랑 라운지도 있고 서핑 강습을 포함한 서핑 체험도 가능하고 요 패드보드 체험도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서피비치 바로 옆에는 중강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 중강정 해수욕장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늘막이나 텐트도 칠수 있고요 서피비치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이니까 수영을 하고 싶으면 중강정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이쁜 이국적인 해변이 보고 싶다면 옆으로 건너가서 서피비치로 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 두번째는 지경리 해수욕장 입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주차는 지경리 해수욕장 뒤쪽에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료는 별도로 없고요 테이블이나 파라솔은 별도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파라솔만 이용하면 만원이고요. 이 테이블하고 파라솔을 같이 이용하면 3만원입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1.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따라서 넓게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요. 수심이 대략 1m 내외의 해수욕장이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수욕하기 좋아서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해수욕을 즐기고 왔습니다. 올해는 계곡으로 많이 다녔는데 해수욕장을 오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잘 놀았습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의 뒤쪽에는 송림이 우거져 있는데요 송림쪽으로 지경국민여가 캠핑장 이 조성되어 있어서 캠핑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캠핑장은 오토사이트가 16개가 있고 카라반 8대가 있습니다 이 지경리 해수욕장에 특이한게 있는데 애견 비치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이랑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샤워장 앞에 애견 샤워장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샤워장은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에 이용요금이 있는데 수건이라든지 샴푸 뭐 이런 것들의 준비물은 별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경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중소규모의 해수욕장이 아이들하고 물놀이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5 세 번째는 하조대입니다 사실 하조대 옆에 하조대 해수욕장도 있긴 하지만 하조대는 정말 좋았던 곳이라서 하조대 해수욕장보다는 하조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조대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 3번지 일대에 있는 경승지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명승 제6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제육전을 함께 편찬한 조선개국공신 하륜하고 조준님이 태종치세 말년에 휴양하던 곳이라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고 불렀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는 하조대 전망대가 있어서 하조대 해수욕장하고 동요바다를 시원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산책로가 있고요 멋진 해변가가 있는데 여기는 군부대 전용 시설이라서 민간인의 입장이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본격적으로 하주대를 가려면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주대 인근에 주차할 곳이 있긴 하지만, 자리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주대는 경치가 정말 이뻐가지고, 정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데, 같이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양 1 0로 지정된 보호수인데요. 외국가 이전에 남산의 이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하는 소절에 이 배경화면으로 나오는 소나무입니다. 바위 위에 멋지게 솟아있는 소나무가 아, 정말 끝내주니까 하주대에 가시면 꼭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주대에 가면 또 같이 둘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 하주대 등대입니다. 하주대 등대도 굉장히 멋진데, 이 등대로 가는 길의 풍경도 정말 절경이고요. 바람도 시원해가지고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가신다면 하주대는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5 네번째는 안목해변입니다. 안목해변은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쁜 해변가도 유명하지만 아름다운 카페거리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커피축제를 열고 해안선이 쭉 이어져 있어서 긴 해안선을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면 여러 관광지를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안목해변 앞에 커피거리에서 유명한 몇몇 커피집을 가면 전마다 독특한 커피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안목해변의 안목이라는 명칭은 남대천 하구의 반대편에 위치한 남항진에서 송종으로 가는 마을 앞에 있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이 안목해변의 모래는 상당히 굵은 모래라서 바닷가에서 놀고 툭툭 털어내기 좋습니다. 안목해변 저 멀리에서는 카이트 서핑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카이트 서핑은 낙하산 같은 카이트라는 것으로 동격을 받아서 서핑을 즐기는 건데요. 이 안목해변은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부는 해수욕장이라서 카이트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목해변에는 보트도 탈수 있고요. 1인 15,000원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파도를 만들면서 고개를 부리더군요. 안목해변은 바닷가도 이쁘고 카페거리에서 보는 뷰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관광지로 정말 좋은 곳인데 이딱 한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바로 주차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흔들 의자에서 이쁜 바다를 볼 수도 있고요 사진 찍을만한 조형물도 많아서 사진 찍으러 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봐야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5 마지막 다섯번째는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이 경포대 해수욕장은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산 1-9에 위치하고 있는 해수욕장 이고요 강릉의 절대적인 해수욕장 강자 입니다 주차는 내비게이션으로 경포대 해수욕장을 검색하면 공용주차장을 안내해주는데요 경포해변 같은 경우는 워낙 방문객이 많아서 주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이 공용주차장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작은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 작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안목해변은 바닷가 뒤쪽으로 예쁜 카페거리들이 이어져 있는데 이 경포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뒤쪽으로 송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송림 그늘에서 돌자리를 펴고 쉴 수도 있고요 바닷가의 그늘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은 상당히 고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가 꺼려진다면 앞쪽으로 조성된 대크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송림하고 백사장 사이로 대크길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길이가 한 1.8km나 이어져 있고요 원래 매년 여름에 해변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축제가 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5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가 구독자님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황인의 캠핑가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